아유요밤 그냥 고밤 어밤도아 다시 모입시다 치그 <목소리> <친구>, 저 외쳐대요 어머나 히말하면 진짜 좋아 이게 네 이제 가성비 할거면은 로지텍거 쓰고 <목소리> 아 로지텍은 까부는 <목소리> 그 눌림때문에 눌림 안쓰 쟤 어디있었어요 저로 나가서 잡아야어하나면